두 번째는 스튜디오 브랜드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요. 뭐, 저희도 이제 메탈메터라는 스튜디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왜 스튜디오는 스스로 이제 스튜디오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느냐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나눠보면 되게 단발성인 이제 일회성 그 컨설팅 프로젝트가 있고요. 뭐, 중간에 뭐또 로열티 베이스로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또 프로필을 쉐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튜디오 브랜드라고 하면 스튜디오 자체적으로 뭔가 계속 생산해내고,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사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클라이언트부터 이제 훨씬 독립적이고, 대신 하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뭐, 제품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봤을 때 상품기획부터 마케팅이 있는데, 사실 디자인은 기존에는 이제 그 디자인이라는 영역에서 한정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튜디오 브랜드라는 것을 통해서 스튜디오는 점점 이제 자기의 어떤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디자인 드리븐된 어떤 전체 프로세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좀 주도적으로 어떻게 상품 기획을 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했었습니다. 되게 전통적인 방식은 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스튜디에 오 디자인 의뢰를 하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는 디자인 스튜디오 가지고 있는 어떤 크리에이티브나 어떤 디자인적인 어떤 용역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다시 제공을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고 전체 정보가 이제 접근하기 되게 쉬워지면서 디자인 스튜디오가 이제 플랫폼도 접근을 하고 유통도 접근하고 뭐그 클라우드 펀딩처럼 이제 그 펀딩도 직접 접근할 수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이 좀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스튜디오는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 브랜드가 되어가는 사실이 조금 되게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의미도 있기도 하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좀, 좀 기형적인 어떤 하나의 행태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브랜드는 다분히 개성이 있고 다분히 이제 독립적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 브랜드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메탈메터라는 가구 브랜드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업사이클 가구를 통해서 저희가 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소재에 되게 집중해서 만들고 있는 가구들이고요. 되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4년째 거의 저희는 그냥 스스로 이제 시장에서 뭐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가구 디자인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한 가구를 스스로 이제 제조하고 유통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몬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 4년 정도 이제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는 여러 뭐 포토그래퍼나 여러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사실 스튜디오 브랜드는 저희가 4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되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좀 일관성 있게 그리고 되게 창의적으로 뭔가 그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요. 대신 이제 그 스튜디오 인력 자체도 한계가 있고 저희가 어떤 자본가도 아니고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접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유통이나 뭐 제조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스튜디오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무리가 있는 거라는 걸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어떤 브랜드나 제품을 이제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관점으로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요즘 와서 되게 많은 많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어떤 기업에서 조금 더 이제 도와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크리에이티브보다는 리얼라이제이션 부분에서 이제 기업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각각의 접점에서 어떤 가치나 어떤 비즈니스라는 것들이 창출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스튜디오에도 이제 디자이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도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사실 스튜디오 디자이너들하고 뭐 기업의 디자이너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만약에 새로운 브랜드 아니면 저희 메탈메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협업할수 있을까에 대한 저희 상상을 좀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그 독립되어 있는 스튜디오의 디자이너들은 좀, 좀 크리에이티브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이제 새롭게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낮죠. 그리고 대신 인하우스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하기 도 힘든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은, 인하우스의 어떤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인하우스의 마케터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뭐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그좀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하기 좀 상대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이제 기업이랑 디자인이랑 이제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사실 그 중심에는 그, 독립 스튜디오의 어떤 디자이너들과 인하우스 디자이너, 인하우스에서의 어떤 디자이너들의 어떤 코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간의 어떤 혐, 협력 작업이나 아니면 스튜디오 가지고 있는 어떤 인사이트나 기업의 인하우스 디자인, 기업의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적절하게 믹스를 한다고 하면 좀 효율적으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 클러스터 간의 어떻게 이제 협력을 하고, 어떻게 이제 협력 창조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생태계, 이제 클러스터 내에서 어떤 조직들끼리 어떤 식의 협력을 해야 되냐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사실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좀 창의적이고, 그리고 각 클러스터 요소들 간의 밸런스가 가장 잘 맞는 어떤 그 에코시스템이 갖춰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하고 다른 클러스터 간의 엘리먼트를 봤을 때 사실 어느 한쪽에 무게 중심이 가는 게 아니라 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서로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번 그그 그 강연에서 여섯 개의 꼭지를 다루고 있는데그 꼭지들 간에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서로 이제 협업을 할수 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정책하고 디자인 스튜디오 간의 어떤 관계를 좀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사실 디자인 스튜디오는 그동안 그 정책의 수혜자 혹은 정책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그냥 받아내는 관계였다고 하면 정책의 제한자로서의 어떤 디자인 스튜디오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k d p 도 그렇고 되게 많은 그 어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 받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또, p 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간소화한다든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성과를 바라는 어떤 그 정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성과가 없더라도 좀중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스튜디오가 실질적으로 이제 누릴 수 있는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책을 통해서 디자인 스튜디오와 뭐 다른 크러스터그 요소들 간에 어떤 링크를 걸수 있는 좀 브릿지 할수 있는 어떤 정책, 이, 좀, 정책과 디자인 스튜디오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스파크인 것 같고요. 예들 뭐, 미디어하고 디자인 스튜디오의 관계로 봤을 때, 어, 예를 들면, 이제, 뭐, 지금도 이제, 뭐, 매체에서 기자분들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 무대에 유통되는 디자인 매체가 사실 한국에 없다는 게 사실 좀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세계 무대에 어떤 디자이너를 이렇게 쏘아올 수 있는 어떤 매체들이 좀곧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미디어하고 어떤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네트워크 할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보다 좀 파급력이 높은 온라인 중심의 어떤 매체를 좀 구성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컨텐츠를 생산하려면 디자이너랑 이제 미디어가 좀 자주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 자주 접촉을 하는 어떤 네트워크를 좀 같이 구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미디어의 속성 중에 하나인 어떤 광고하고 홍보라는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한 어떤 미디어에 대한 좀 새로운 비전을 미디어하고 디자이너들끼리좀 만나서 좀,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하고 이제 대학에 관련된 디자인 스튜디오 입장인데요. 예를 들면 스튜디오하고 대학의 연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대학은 연구를 하고 스튜디오는 이제 실제로 어떤 그 실제로 리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좀 링크가 돼서 뭐 교육도 교육적으로도 좀 만족도가 있고, 스튜디오에서 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만들어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튜디오도 결국 뭐 졸업생을 통해서 이제 계속 좀 좋은 디자이너들이 계속 수혈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그, 저희도 이제 사람 한명 뽑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네트워크화해서 좀 지속적으로 인력, 인력을 계속 이제 서포트하고, 뭐 그럴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뭐 마찬가지로 되게 단기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사실 이런 것들도 이제 한사람에서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하지만 스튜디오랑 대학에서 사실 이런 화두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연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 그리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들을 서로 이제 오픈을 해서 같이 쉐어할 수 있는 방식도 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한 지 이제 한 뭐 9년, 10년이 됐는데요. 제가 대학교 이제 라이브러리를 가려고 하면 출입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가 가진 인프라 아니면 스튜디오가 가진 인프라를 서로 이제 쉐어하면서 뭔가 이제 서로 계속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페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화두를 이제 계속 던져줄 수 있는 페어를 좀 공동으로 좀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페어는 결국 페어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마이스 산업의 어떤 주체라 주체로서 어떤 그 니즈가 있을 텐데 또 디자인 페어는 또 디자이너들의 인사이트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한 어떤 페어가 되기 위해서 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그리고 페어가 보통 한번 이제 일어나고 보통 이제 기록이 거의 남지 않더라고요. 그런 페어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제 아카이빙이 돼서 좀 버추얼 상태로 좀 남아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페어의 어떤 신뢰도를 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하고 좀 협력적으로 이제 같이 뭔가 심사를 한다든지 좀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고 그리고 사실 페어가 모든 크러스터 조직이 한 번에 모여서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가장 큰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페어가 모든 크러스터 조직들이 사실 한 번의 이벤트로 뭔가 그 가중 있는 에너지를 이제 그 폭발시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클러스터 간의 네트워크를 좀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디자인 스튜디오로만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뭐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요. 흡수와 통합이 아니라 좀 공존하는 것들 그리고 결과가 아니라 이제 좀 과정에서의 어떤 협력 작업들 그리고 단순히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DNA를 이제 서로 이렇게 쉐어할 DNA를 익스체인지할수 있는 관점에서했던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물리적인 게 아니라 좀 컨텐츠 중심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되면 좋을 것 같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하고 기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퓨즈 프로젝트라는 기업이 그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 스튜디오는 뭐 요즘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새로운 비즈니스 에어리어를 기업과 같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사비라는 그 보틀은 그 약품을 휴대해서 마실 수, 그 들고 다니면서 이제 물이랑 이제 약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리치 마켓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약 장비도 아니고 그더 라이프스타일의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되게 중간에 있는 어떤 아이템들인데 어떤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절하게 발굴해서 이제 기업이랑 연계해서 이제 브랜딩이나 그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주로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디자인 컨설팅 피를 얼마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지속적으로 프로젝트가 계속 생기는 걸로 봐서는 어떤 이제 리스크나 프로핏을 쉐어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기획이 끝나고 나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초기부터 이제 기획부터 엄청나게 끈끈하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조본 같은 결과물들이 이제 기업과 어떤 그 디자인 스튜디오가 가장 잘 만났을 때좀 만들어낼 수 있는 파급적인 어떤 디자인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뭐 카펠리니라는 가구 회사에서는 좀 젊은 디자이너들을 계속 인큐베이팅하는 어떤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자민 휘버트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2년 내에 카펠리니랑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해서 좀 성장하게 되고 일본의 낸도 같은 디자이너들도 가장 초기에 카펠리니랑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세상에 알리게 되는데요. 카펠리니가 이제 왜그 젊은 디자이너들이랑 이렇게 계속 일을 하느냐라는 걸 제가 추측해 본 건데 결국 작은 보제수를 할수 있는 이제 디자이너이지 않는가. 그리고 그리고 젊은 디자이너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프레시하고 이제 젊은 브랜드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디자이너들을 선점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인큐베이팅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에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구를 마치 이제 아트처럼 이제 세일즈를 하는데요. 이제 뭐빠냐 브라더 같은 뭐 디자이너들이랑 뭐 되게 이제 높은 가격의 어떤 가구들을 뭐 제한된 에디션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한다거나 하는 식의 마치 이제 갤러리에서 미술품 파는 식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노먼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오픈 소미션이라고 이제 그전 세계의 다른 디자이너가 <웃음> 노먼 커펜하의 디자인을 제한할 수 있는 채널을 좀 열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 있는 디자이너가 노먼 커펜하겐 위해서 이제 디자인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열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되게, 많은, 되게 다양한 그 디자인을, 이렇게 서, 그 서미션을 받는 걸로 알고. 사실 이런 것들이 좀 기업이 좀그 친근하다라는 이미지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을 그냥 되게 추약해서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제 저는 사실 되게 다양한 클러스터 조직이 있긴 한데 사실 제가 경험을 가장 많이 해본 것은 디자인 스튜디오랑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 어떤 관계에서 제가 항상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역량으로 봤을 때 디자인 스튜디오는 그초기에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좀그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전에 어드밴스단 어떤 것들을 하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리고 좀 직관적이고 소프트하고 약간 컨셉 중심의 워크를 한다고 하면 기업은 이제 실제로 현실화 시킨다거나 아니면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 리얼에 대한 영역에서 그리고 직관이 아닌 그 로직의 영역에서 조금 더 하드하게 그리고 디벨로먼트 중심으로 좀 되어 있지 않나 어떤 관점들은 서로 익스체인지가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어떤 컨셉을 제안하고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이제 충분히 디벨로먼트를 할수 있는 그런 관계는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두 가지 제 요소들이 마치 이제 그, 그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이제 가, 그 중심을 잡고 있고 사실 이것 중심으로 어떤 클러스터 조직들이 좀 세팅이 되는 게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스튜디오 입장에서 아무런 어떤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미디어에다가 플레이를 할 수도 없고 어떤 펀드를 받을 수도 없고 유통을 한다거나 사실 그런 데는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랑 어떤 기업이 좀 중심이 돼서 어떤 뭐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되게 성공 사례들이 어떤 클러스터 조직을 만드는 좀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